엄청 좋네요 음, 언제 비가 왔었냐 싶을 정도로 진짜 하늘의 구름이 너무너무 이뻐서 찍고 싶었어요 찍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네 <웃음> 아 근데 운전 중이라 그렇게 못했습니다 암튼 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음,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심인지 어. 이게 제외하는 게 맞는지 어저께 제가 서둘러 제외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제로 어, 저기 영상을 찍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서둘러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진심인지 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 그 사람의 그 심장 그 안에 깊숙이 꽁쳐놓은 그 진실을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자, 제가 카드를 이렇게 다섯 장 깔았어요. 네. <웃음>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신났지? <웃음> 아무튼 어, 저기막 공을 깔았는데요. 아, 내가 이제 공 놀게 뭐, 뭐 없어. 그렇다고 뭐또 사기도 또 그렇고 뭐 이것저것 뭐저기막 아무거나 갖다 올려놓기도 그래서 이, 이 골프 연습용 공이죠. 예, 제가 집들에서 가끔씩 치는 건데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네, 번호는 이제 여기, 여기, 요거,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자, 번호 고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다 고르셨나요?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오버하면 안 되는데. <웃음> 날씨가 좋아서 오늘 기분이 좋아요. 네. 암튼, 저는 여기 1번, 파란 공,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어, 어, 파란 어. <웃음> 공을 선택해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또, 집어 던졌어요. <웃음> 어디 봅시다.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 맞나요? 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나, 저기, 막, 뭐, 내가 그 사람을 원하니까, 음, 그 사람이 마치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마냥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쵸? 음. 그 사람이 진짜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는지. 카드 액면상은, 어, 마음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세요? 음, 그렇겠지. 어, 여러분, 사람이 나이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뭐라 그러지? 음, 좀,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어, 어, 어 카드가 뒤집혔어. 어, sorry, sorry. 나의 실수.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 어. 그냥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어, 간절해요. 어쩔 때는. 음. 어그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어, 맞는가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이 약간 망설임을 보이긴 한것 한 같아요 어 망설임을 보이긴 했다 음그 망설임을 보인 이유가 있어요 음.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뭐 한국 비단 한국 뿐이 아니야. 미국도 경기 지금 말도 못 하게 저게요. 물가 엄청나게 비싸고요. 뭘살 수가 없어. 음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음 그냥 뒤도 안 돌아봤을 텐데 어, 목구멍이 포독천 나, 나 보니까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살아가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 득템이지 어, 이득이고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그래 날 버리고 갔다 이거야. 근근데 어. 그래요 사람이 그 뭐지? 그 썸이라 그러죠. 일단 일단 썸탈때 자기 바닥 보여주는 사람 없잖아요. 어. 내 드러운 성격.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 그치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어. 말로는 나는 자기의 사랑 하나면 돼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면 될까? 그찮아요. 어. 그거 다 까발리고 연애 못하지. 어. 누가 누, 그 그거 알고 나면은. 어. 선뜻 다가올 사람이 어딨겠어.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관계는 왜 헤어졌는지 헤어진 이유는 아직까지는 카드상에서 보여주고 싶, 보여주지 않아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오, 왜지? 오, 여러분이 이분한테 상처를 줬어요? 어 상처를 줬어요? 그런 것 같은데 어 지금 왜 이런 카드가 나온지 아직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 음 아직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 조금 더 뽑아봅시다. 뭐 때문인지. 근데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건 맞아. 어, 오고 싶 마음이 있는 것도 맞아요. 어, 그런데 이 사람 왜못 돌아오지? 못 돌아오는데요? 음... 올 수가 없다라고 나오네? 음, 올 수가 없다고 나와요? 대충... 음.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음, 어, 이게 좀 약간 이게 참 애매해. 이 사람 저기 막그 그것 저기 막 바람이라고 확실하게 바람이라고는 안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해요 근데 이 남자를 남자라 그렇게 편하게 어, 이 남자를 유혹하는 어떤 한 목소리는 들려. 어. 여러분에게 못 가게 막는 어떤 목소리가 하나가 있다. 음. 아, 그냥 누가 전화해서 가지마, 가지마. 뭐그 귀신인가 목소리만 나오게? 그게 아니지. 그 그거 있잖아요. 베갯 머리 송사. 어, 그런 비슷한 거. 그러니까 대놓고 가지마 이게 아니라. 아, 어, 그거 꼭 가야 되나? 어.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 차라리 확 말리면 아니야 나 가야 돼 라고 딱 말할 수 있지만 이그 악마의 속삭임을 계속 주입하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한 거 맞아요. 어 그래서 어 돌아가 볼까 생각한 것도 맞아요. 어 그런데 어떤 목소리 하나가 이 사람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여. 어. 뭐라고 속삭이냐? 아니, 그때 뭐, 그, 자기 그 사람하고 그래 때문에, 그래서 헤어진 거라며. 근데 또 가, 다시 갈라고? 어,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여우지. 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 맞아.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 과거의 기억들. 어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음 있다라고 보는데 왜이 사람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 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일단은 이, 이 사람,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속삭이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왜 속, 그렇게 속삭이는지. 음. 그래서 이 남자가 진짜 많이 마음이 망설여졌던 건 맞는데, 갑자기, 어. 이이이 이이 저기 막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식어 가는 어 밝기를 이렇게 돌리는 돌리는 느낌이 나는 거지. 어. 어디 봅시다. 음. 잠깐만요. 이 사람이 아, 이게 그 느낌이 조금 이게 굉장히 나쁜 마음인데 어디 봅시다. 혹시 주변 좀잘 살펴봐요 주변 음, 주변 좀잘 살펴봐 만약에 이분하고 제일 원한다면 주변 좀 살펴봐요 누군가가 음해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 어 음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난다 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한다 음. 어, 잠깐만요 맞아 어 누, 누군가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서 계속 속삭여요 근데 그 속삭임이 막 야! 너 가지 마? 가면 죽어? 어,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좀 더, 어, 그 객관성을 띄고 생각을 할 텐데, 진짜 악마의 속삭임을 막, 어, 그거지. 그 이제 여러분을 칭찬도 하면서, 어, 은근히 까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했는데, 맞아.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 어, 매력있어. 자기가 반할만해. 내가 남자였어도 반했었을 거야. 근데 그, 어, 근데 나도 자기가 참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 돌아가고 싶은 거지? 이러면서.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근데 자기야 잘 한번 생각해봐. 그때 그 친구랑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렇게 가려다가 탁. 스탑이, 스탑이 된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스탑이 된거예요 근데 이 지금 그렇게 악마의 속삭임을 속삭이는 그 사람은 어, 이 남자를 사랑하는게 아니에요. 이 남자를 사랑하는게 아니라 그냥 뭔가에 그, 그, 그, 그 여러분이 잘되는걸 갖다가 어 시기한다거나 어그런거예요 시기 질투가 좀 있어. 그리고 그래요. 그걸 내가 남 주기는 싫고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발을 딱 어, 끊는 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남자를 놔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걸 갖다가 핸들링을 잘해요. 핸들링을 잘하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그막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얘를 갖다가 어, 이렇게 착한 애를 갖다가 음해하는 나쁜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이런 게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음, 이게 알면서도 당하는 거야. 알면서도 당하는 거야. 남자들의 병신같이 이거 잘 모른다. 음. 그리고 이 남자는요. 어,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하고 오지도 못해. 어,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거 갖다가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액션을 할 수가 없다. 어,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 어,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음. 그리고 어, 얼핏 보, 여러 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요.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요. 그 그게 그게 그래요. 눌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그러잖아. 어 어떤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뉴독 어떤 한 사람한테는 거 거절을 되게 잘해. 어 그러니까 어그늘 거절당했던 그 사람은 어 걔가 왜 거절을 못해? 거절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면 뭐든지 인간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각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음, 미친소 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 남자 내가 한달을 알았건 1년을 알았건 10년을 알았건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 10년을 알면 뭐해 내가 그 사람하고 24시간 붙어있었나 예를 들어 10년을 같이 산 부부가, 부, 부부라고 해도 부인과 남편의 그 뼛속까지 알 수가 없어 왜 실제로 붙어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회사가 있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 시간도 무료해져가지고, 어, 건성건성, 정성 1도 안 보이고, 그냥, 어, 어쩌다 어 같이 살게 됐으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라 그래도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그렇잖아요. 아내 남편은 바로 안폈어요내 내 와이프는 바로 안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묻는 거야. 여러분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럼 그럼 장담할 수 있겠어? 어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쌀쌀 맞고 어, 냉정하고 어, 인정머리 없이 말했던 이 사람이지만 어, 그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어. 근데 언젠가는 이사 그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렇다면 하 그게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왜이 사람이 그만큼 이이 이 사람을 갖다가 꽁 그러니까 잡는 게 매라고 하잖아.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보 뭐, 자기를 갖다 잘 핸들링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냉정하고 어 매정한 그런 말투가 어, 나오질 않는 거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 있어. 나한테 이러는데 그녀한테는 그래. 뭐뭐 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사, 이렇게 저기 막저 저도 이렇게 쭉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무던한 무던 무던한 거 있잖아요. 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음. 무던한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막 미친듯이 갈구는 건 그거 미친듯이 갈구고 잔소리하는 거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잔소리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또 잔소리를 너무 안 해도 애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거야 그 수위 조절하는 거 어, 인간관계 진짜 힘들어요 자 어디 봅시다 음,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그냥 가볍게라도 어, 가볍게라도 여, 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현실로 옮기지, 옮기지 못하냐면 미천이 없어. 음. 미천이 없다는 말은 어떤 다가갈 명분이나 소스가 많이 딸린다는 거지. 음. 예를 들어서 언제 도움을 주고 받던 사이였다라고 하면 이일 관계에서 그냥 그일 핑계 대고 한 번씩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그커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갈 소스조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 볼까? 뭐 딱히 제라는어떠한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볼까? 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현재 속마음이에요 지금 어. 음,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거 팩폭인데 어. 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 경제적인 이유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아마도 여,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저기 막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음. 그래서 이 남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그게 질투가 나요 어, 그게 질투가 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의 발을 갖다가 묶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그런데 내,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난데 어, 왜 얘는 나한테 그러면 그렇게 딱딱하고 쌀쌀맞게 구냐 이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음. 자존심, 자존심이지. 자존심 세우는 거지. 어. 그럼 이 상대방 여자한테 왜안 그래요? 어, 저기, 막 얘한테는 자존심이 안 상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고, 어, 여러분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어. 지가 초라해 보이니까. 음. 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어,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면 가면 되는데 이게 여기 이 카드가 지금 몇 장을 이렇게 지금 많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이 사람은 그거야 사람을 갖다가 그 머리로 사귀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상황 판단 분석 어내 처지 니네 처지 이런거 고려해가면서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는 거지 어 자격지심이 자기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못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순둥순둥하게 대해주는데 자기보다 조금 잘났다 싶으면 어 그러니까 자기 방어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이 사람은 음. 맞아 근데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어. 집착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여러분한테 있는 이거의 매력. 어, 이거의 매력. 응. 근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어. 왜냐면은 그 경제력도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의 매력 매, 매력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경제력도 매력이에요. 외모만 매력 아니야. 응. 그 저기 만그 저거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 어 얼굴 박살나도 어, 아 꼬르륵 소리 들렸나요? <웃음> 아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아, 말하면 배가 너무 고파. 암튼 어. 음, 이게 저기 막 돈이 많으면 얼굴 박살났고 배툭 튀어나와도 어, 어, 여자가 따라 돈을 뿌리니까 어, 오빠 너무 멋있어. 어, 어 나좀배 나오지 않았어? 아우, 어, 오빠 배는 인격이야. 이런다고돈 어, 없는 사람이 배 나오면 어떻게 돼? 아저씨, 그거 다 콜레스테리고, 내장 지방이야. 성인병 걸려. 이렇게 나오지. 가, 같은 배가 나와도 돈에 입고 없고의 차이야. 인정하십니까? 어, 인정한다면 인정해서 써서 <웃음> 올려주세요. 인정. 1번 카드 인정. 응.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도 여자는 이쁘고 몸매 늘씬하면 어, 가능성은 있어. 왜냐하면 일단은 여자는 돈보다도 외모야. 어, 날씬하면 돼. 날씬하고 이쁘면 돼. 어, 성격은 어, 처음에 남자 꼬실 때 성격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어, 관능미로 꼬시는 거지. 어. 남자는 시각에 약한 동물이에요. 원초적 본능에 되게 충실한 동물이기 때문에 S라인만 갖춰져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다 목적 달성해. 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아닐 수도 있지. 100%는 뭐, 아니라는 거예요. 100%는. 여러분 잠깐만요. 저 커피 좀. 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해요. 음. 아무튼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 있어요. 음, 오고 싶은 마음 있고 어, 그럴 어, 그럴 계획을 세겼는데 주변에서 좀 방해가 좀 어, 태클이 들어온 것 같고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한테 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음, 조심스러워. 어. 왜냐하면 어, 받아줄지가 의문이거든. 솔직히. 어. 솔직히 받아줄지가 의문이고 안 받아주면 어떡, 어쩌나 어 이런 겁이 있어요 어,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봐줘야지 어. 여러분 이제 받아주는 사람 안 받아주나 이 카드는 받아줬을 때 어떻게 봅시다 어, 잠깐만 마음은 있다? 일단 아, 이걸로 조금 더 뽑을게요 어. 이 사람이 다가올, 다가올 마음은 있어요. 아직 행동은 안 하지만.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다, 아. 죄송, 죄송. 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다가올까요? 어디 봅시다. 다가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음. 아이 사람 진짜 답답하다 아이 사람이 다가와야지 받아주든 말든 할거 아니야 다가오지도 않는데 뭐나 혼자서 뭐 받아줘? 그건 아니지 이 사람이 주변을 통해서 의사를 밝힐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아나 걔랑 대고 싶다가 아니라 아걔 뭐, 뭐지 뭐야 응 음. 어. 파랑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어,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슬쩍 내비칠 수 있어요. 자기가 어, 대놓고는 못해. 음, 대놓고는 못해. 음,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 귀에 들어가라고 한마디씩 던지고 있지 않아요? 어, 아니면은, 그, 뭐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저기, 요즘에, 그,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나? 그럴 거,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것 같고,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데 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그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완전히 떨어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이별했다고 나오지 않아.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의 쩐의 매력을 느낀다고. 여러분이 찾네. 여러분이 결국은 알고 찾네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다가오면 받아준다안 받아준다 카드를 뽑을 필요가 없었어. 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치. 뭐야 찌질하게. 그냥 방력 있게 딱 가가지고 파랑새. 나걔 정리했어. 걔 정리한 지좀 됐고. 너너 어, 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난 깨달았어. 내사랑은 너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되게 찌질하게 얘기한 거야. 어. 자격지심이 있다그랬잖아 열등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낸 거지. 너 꺼져. 그쳐나. 사람이 진심을 담았다면 용서를 해줬을 텐데 여러분은 어이 사람이 이딴 식으로 하니까 어이 사람을 갖다가 어, 찬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정리가 안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을 거야.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채웠는데도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을 맴돌 거예요. 음. 왜냐면 음. 이 사람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러분한 만한 그런 컨디션을 못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딱세 장만 더 뽑고 끝낼게요 그냥 여러분은 즐기세요 음. 복수가 별건가 음. <웃음> 이러면서 골 때린다 아, 아니 그 당당하고 자존심 챙기던 그건 어디로 갔어? 와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어 아, 결국은 또 어,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막 이제 까였잖아. 까이니까 본성을 드러내네. 뭐야? 어 내가 좋다 그랬는데 어 네가 나를까? 어. 이, 이, 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 이게 들통이 나네. 여러분들한테 이게 했다는 게 이게, 그, 저기, 막, 다 거짓이었다는 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들통이 나네요. 어. 그리고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는, 아, 연락이 오기는 와요. 응, 어, 연락이 온다. 연락이 오기는 와.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이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관계가 끝이 난다. 근데 이 사람 이거, 이 카드 흘러가는 이, 이, 이걸 뽑은 걸 봤을 적에 이게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확딱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진실되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어, 피드백으로 진실되지 못한 진실되지 못한 마음에 대한 피드백이 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혹시 어, 저기 막이 사람은 여자분들하고 잘리면 완전히 그지돼야 진짜로 어, 돈 없어요. 궁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랬잖아. 이 카드 흘러가는 거 보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딱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잘라내더라도 이 사람은요 어, 계속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지켜본다. 어, 100% 포기하지 않는다. 또 다른 기회를 노릴 것이다. 어, 왜냐하면 요거다. 요 어, 요게 궁하다 어, 지금 같이 있는 여자도 이게 없다. 어, 받아주면 안 된다. 세트로 짜고. 네, 나한테서 요거를 뺏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어. 아하. <웃음> 그린공을 뽑아주신 분 리, 아,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이해해주세요. 혼자서 찍고 하려니까 어, 좀 어,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어, 자, 이번 카드 리딩 제가 <웃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제가 개묘일주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카드를 리딩하다가 어,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는 게다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왜냐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음,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 참고는 하지만 어, 어느 정도 마음에 의지가 되,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 그렇다가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카드를 이렇게 리딩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읽혀. 음, 그런 재주가 있어요, 제, 저한테. 어, 그런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읽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봐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카드도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어, 이거, 저기, 막, 진심이, 음.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서둘러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어, 나가리다는 거지 또또한번 나가리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또한번 나가리 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 봅시다 음 액면상은 이 사람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회를 보고 어,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이제, 저기, 어수선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어, 우리가 이렇게 사진 정리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사진 이렇게 쌓아놓고 정리할 때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중복돼 있는 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분리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 하나 하나 흐트러진 감정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고서 조금 그런 것도 없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음. 근데 어, 여러 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한번이 사람이 혹시 한번어 저기 막 여러분한테 추라이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번 이상 추라이를 했다던가, 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걸안 받아준 게 아닌가 싶네.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살짝 흑화되기 시작하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인 양반인가 어, 그런 것 같아 꽁하고 내성적인 양반인 것 같아요 어, 지가 상처받았대 아, 왜 지가 상처를 받았을까? 음. 지가 지금 상처를 받, 받아가지고 어, 수, 어, 술 퍼마시고 있어 어, 술 퍼마시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 어, 어, 어, 저기 막그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기보단 어, 내가 얘를 놓쳤다에 놓쳤다에 대한 것에 대한 어, 어떤 그런 거 음. 아니 왜 오늘 카드는 어, 그건 거야 내가 너무 성급해서 너를 놓쳤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도 없지 않아요 어, 자책 자책도 있고 그래서 술 퍼마시고 앉아있다 어. 술을 퍼마시고 앉아있다 어디 봅시다 음 맞아. 그런 것 같네요. 음좀 응. 이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밖으로 뜨져나간다. 어 저기 막이 사람한테 연락 왔었어요? 음. 연락 왔었어요? 아니면 연락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니면 은 여러분한테 추라이를 했는데 이 여기서 추라이 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런 걸로 봐서는 다가갔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줬어. 이게 성급하게 다가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응. 다가갔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줬던 게 아닌가. 응.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한 건 맞아요. 응. 여러분들 좋아한 거 맞아요. 저기 마. 그리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응.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건 맞고. 어 근데 왜 안받아 주셨어요 이거 되게 그런데 안받아 줬다 라고 나오는데 아 이제 알겠다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어 조금만 더 뽑아 볼게 조금만 더 뽑아 볼게 답은 나온 것 같아 아. 얘 애정결핍이 있는 애 같은데, 애정결핍.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어, 진짜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야. 어, 꿈속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뭐 하늘을 알고 별짓 다할수 있어. 어. 어, 저기, 막, 꿈에다 색칠하잖아. 어, 꿈에다 색칠은 무슨 색으로 찾아 상관없어. 어.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살잖아요.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어, 시간도 내주고, 그, 저기, 막, 그, 뭐지, 균형을 잘 맞춰줬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싫은 거야. 나한테 어 나만 봐어왜 시간 좀더 내줘 왜걔 저기만 뭐, 나하고 놀아 어 회식은 무슨 회식이냐 친구들 만나서 놀지 말고 나랑 놀아 그러니까 항상 그거야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하고만 놀자 왜냐면 이 사람은 애정 결핍이 좀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어, 안 놀아줘서 여러분들 좋아해요. 음 맞아 안 놀아져서 상처받은 거야 어,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웃음> 아, 음이 사람이 음, 어쩌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컸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때를 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준다. 여러분들은 항상 일관성 있게 이 사람을 대한 것 같아요. 음, 자기야, 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일 나가고 갔다 오고그리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동료들하고 어. 어, 사 이렇게 사적인 자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 일 끝나자마자 올수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 얘는 일 끝나고 땡치면 여러분이고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여러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숨막히지 어. 숨막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딱 거리를 완전히 아 얘한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거리를 탁탁탁 탁 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어. 더 악순환의 연속인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다 아, 참이. 인생은 어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어 제발 좀 응, 나한테 좀, 좀 그래 줬으면 어 그래 줬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지? 음 저기 막 툴툴 거리고 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어디 봅시다.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어, 여러분들 말은 안 들어. 어, 일단 여러분들 말은 개무시. 음. 왜? 왜 개무시하냐? 어. 그래서, 아, 뭐, 닥치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너 그러지 마. 나 저기, 만일 뭐, 끝나면 저기 가야 돼. 그러면 그거 무시해. 어. 그냥 와. 어. 나는, 동료들하고 모여서 다음 그 프로젝트 들어갈 때 어떻게 뭐뭐뭐뭐를 준비하고 뭐, 뭐, 이런 거,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걸 이제, 회사 밖에서, 회사에서 일이 다안 끝났으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장사를 하게 되면, 주변 사, 어, 뭐,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이런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얘는 아니야. 내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냥 쳐들어와 회사 앞에 와 있다든가 가게 앞에 와 있다든가 어, 직장 앞에 어, 지맘대로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너왜 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마음을 보여주는데 어그니까 굉장히 음. 어.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이지. 어리석은, 어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은 연애에 서툴러. 이 사람이 연애에 실패한 것도 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어, 이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성숙하지 못한 사랑, 어. 그러고서 항상 그래. 어. 그러고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 아이. 아. 그러고 집착하고, 응. 어. 음, 자기는 나, 나, 그 저기 자기는 굉장히 젠틀하고 어, 균형을 잘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응. 왜 나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냐 응?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애교도 부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제발 날좀 받아오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진짜 와. 어, 얘기 좀 하자 이거야 얘기 좀 하자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맞아 계속 계속적으로 그런다 계속 계속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예요 좀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고 성인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일과 사랑을 갖다가 균형을 잡고 싶은데 얘는 아닌 거지 치우치는 거지 애 같은 거지 어애 같은 거예요. 어.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어, 얘는 그래요. 어, 저기 막 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어, 나 어, 저기 막 뭐, 파랑새, 파랑새, 어 파랑새, 알러비, 알러비, 썸마잘 알러비, 마지금은그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냐? 그것도 아니야. 어쩔 때는 잔소리 오지게 하지 어쩔 때는 어 여러분이 뭐해줄 때까지 어해줄 때까지 펑 토라져 있어. 어, 남자애가 그래. 그러면은 여, 여러분들이 아, 저기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그만 하 풀고 자, 이거 먹고 우리 어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달래 줬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겨워가지고 이제이 이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찬것 같아 어 너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찬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어디 봅시다 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안 멈춰 어, 그럼 얘, 얘가 언제까지 이러는지 만약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제외하면 괜찮겠냐 전보다 나지겠냐 그런 생각으로 본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제외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나아질까요 음, 괜찮을까요 제외를 하게 되면 만나면 괜찮을까요 어디 보아요 재회를 하면 괜찮을까? 재회를 하면 괜찮을까? 재회를 하면 괜찮을까? 재를 하면 괜찮을까? 재회를 하면 괜찮을까? 재회를 아, 하면 괜찮을까? 재를 하면 괜찮을까? 재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아 저기 저기 막이이 사람이 여러분 그 저거 타는 것 같을 것 같아. 롤러코스터 <웃음> 막 감정이 막어 감정이 이래 감정이 응막 어, 미친 놈처럼 어 애정 표현을 했다가. 또 세상을 여러분이 조금만 어, 조금만 좀 섭섭하게 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음, 어, 그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그러다가 또 어, 여러분들한테 어, 그런 거지 어, 여러분들 승질도 꾸는 거지 어, 그래기막 그리고 여러분들 마, 마음을 갖다 후벼 파는 말을 또 했다가 어, 그렇다가 또 집착도 했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화나 어, 화난 거 같으니까 또뭐 어떻게 돼. 어,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말 들어 주는 척도 했다가 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결국은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해. 이,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못 이겨. 왜못 이기느냐 하면 어, 저기 막 여러분 그 미운 일곱 요즘에 미운 다섯 살, 미운 세 살이라 그러냐? 어. 세 살짜리 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마켓에서 사줄 때까지 자빠져, 어, 누워서 자빠져갖고 발 구르면서 우는데 이길 수 있냐는 거야. 어, 말이, 말이 돼야 이기, 어, 저기, 막, 이기든 말든 하지. 어. 말이 통하지 않은데 뭐,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싸움이 아니야. 싸움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어디 보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음. 조금만요. 결과 좀 봅시다. 여섯, 아, 아, 네 장만 더 뽑을게요. 네 장만 더. 어, 네 장만 더.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음. <웃음> 와. 나 옛날에 결, 저기, 막저내 내, 내, 생각난다. <웃음> 이래서 결혼했잖아요. 어. 안 놔주니까. 어. 근데 이거는 음, 결국은 여기는 안 된다. 어. 여러분들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받아준다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이 너무 어, 신중하지 않게 감정을 전달하려고 해서 무리수를 두게 돼요. 어, 자기의 감정을 좀 신중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 조금 그니까 그렇잖아. 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서 다가가야 되는데 그냥 얘는 그런 거 상관 안해 어, 그런 거 상관 안해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킬을 맞춰서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결국은 이 관계는 어, 안 된다 어, 결국은 안 된다 받아줘도 안 된다 어, 안 받아줘도 안 되는 거지만 받아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엔딩이 어, 좋게 끝나지 않는다 어. 자 이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어,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어 저기 세살 세살하고는 어, 게임이 안돼 이길 수가 없어 음. 받아준다 해도 이 사람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안 해주면 어, 지랄발광해 지랄발광 음. 아무튼자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오렌지 공을 뽑으신 분네 리딩에 들어가 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은 어디봐요? 어. 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아, 왜, 왜 이런 착각을 하고 살까? 어. 남녀가 만나서 어, 연애를 하고 막 이럴 때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받고 그게 아니지 어. 본인이 되게 상처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 뭐든지 상대성인 상대성인데 야, 상대성이잖아요. 음.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줬으니까 어, 받는 거다 이거지. 어. 어디 봅시다. 어.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심인지. 진짜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건 어, 액면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어, 오고 싶어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은 것도 어, 많이 어, 자기가 다 극복을 했고 어, 극복을 했고 어, 어, 뭐 어떤 계획이 쓴 것은 맞아요. 계획이 쓰고 그것을 갖다가 어, 저기 뭐야 그... 현실화시키려는 어, 의지도 있다. 어, 의지도 있다. 어. 의지도 있다. 음. 어디 봅시다. 오이 사람은 오, 아주 좋은데. 음? 그 자기 그런 마음에 어, 여러분들하고. 연락, 연락 오지, 온것 같은데? 음, 파랑새야, 음, 파랑새야, 우리, 전으로, 음, 으로 돌아가자, 음, 전으로 돌아가고, 음. 아, 돌아가면 안 될까? 이미 연락이 왔는데? 음, 근데 안 받아준 것 같은데요?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음,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의견 조율이 안 됐다. 의견 조율이 안 됐다. 어. 의견 조율이 안 됐다. 왜왜 어. 왜 의견 조율이 안 됐을까? 조금 더 봐야 돼. 이 카드 참 희한하게 나오네요. 의견 조율이 안 됐다. 왜안 됐을까?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 진실을 갖다가 숨긴 게 아닌가 싶네. 무슨 진실을 숨겼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것 같은데요. 무슨 진실을 숨기고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까? 어디 봐요. 음. 거의, 거의, 거의 이 사람이 목적을 달성할 꺼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음 어디 보아요 어디 봅시다 음. 어 여러분들도 음 어디 봐왜뭔때문인지 봅시다. 이 뭐, 무슨 일이지? 이유가 안 나오네. 어, 이유가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어 이건가? 이건가? 어. 혹시 혹시 이 분이 어이 분이 어? 이분이, 어. 음. 이걸 갖다가, 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싶다.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 여기까지만, 요, 요, 여기까만 봤을 때는요. 아주 좋아요. 어. 근데 이 밑에 카드를, 이게 지금 카드를 딱 뽑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었어. 어.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연락한 이유가 있었어요. 음. 혹시, 어.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돈을 빌리지 않았나 싶어 음 돈을 빌리려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끊어낸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음어어 저기 뭐 어떤 식으로 저기 했냐라면 어 파랑새야 우리 전처럼 안정적인 관계로 돌아갈 돌아가, 어, 돌아가고 돌아가 싶어 어, 너하고 그렇게 편안했던 그런 관계 어,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 우리가 어, 처음 만났을 적에 하나하나 어, 꿈을 어, 꿈을 세워나갔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왜냐면 너무 이빨을 빨리 드러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데 파랑새야 음. 어, 파랑새, 그렇게 저기 막 알다시피 어, 내가 너랑 헤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 조금 어, 금전적으로 어, 좀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제안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 때려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금전적인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어 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속마음이 나온다 아 맞아 음. 이 지금 앞에 멋있었던 그 저기 막 그거지 그아그 아, 그 들어오는 거 뭐지 그거 어 간주 어. 멋있었던 이 간주는 다 개구라였고 실질적인 거는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응. 얘는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을 추구했다는 는 거지 어.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편하잖아 어,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편해요. 어.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해. 음. 와, 왜, 왜, 왜 이게... 아유, 그래서 망설이는 거구나.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음. 시래기네. 음. 이, 사, 이 사람은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음,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말, 말은 안 하지만 여자 있어요. 어, 여자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이 사람은, 음, 그 여자, 여자한테 돈 쓰라고 지금 돈이 없어. 여자한테 돈을 써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건, 고정된 어떤 수, 수입의 근원이 필요한 거예요. 수입의 근원. 어. 자기 아지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지트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음. 지금 이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어, 굉장히 힘들고 어. 이거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사기치는 거야. 어, 사기친다고 나오네. 맞아요. 음. 사기가 드러났다. 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를 갖다 뺑시,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뺑시킨 것 같은데. 음, 여기 사기 너무 크, 카드가 너무 클리하게 어 나왔네. 뭐 설명하고 자시고할 필요도 없어요. 음. 이 사람이 순전히 돈이 필요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온것 같고 어, 근데 이 사람 상태, 상태가 상태 너무너무 궁하, 궁하니까 너무 궁하니까 공을 갖다가 그러니까 밥이 뜸 들기도 전에 솥을 어, 오픈하니까 밥이 설익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바, 빨리 간파했다 라고 나와요 어.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음. 그렇게, 그렇게 놀고 먹고 쳐 마시니까 돈이 없지 응.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니까 이 남자가 어. 띄엄띄엄 본 거야. 네, 네, 가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가오는데, 어, 다가오는데, 음 그거요. 어. 내가 어, 파랑새야. 내가 좀 솔직히 저기 막 막아야 될게 너무 많아. 내가 너무 힘들어. 어, 나, 내가 너무 힘들고 네가 음. 좀날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거지. 여러분들한테 어, 금전적인 어, 지원을 갖다가 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음, 좀 도와달라고. 아유, 때라 때. 맞아. 음, 급하다. 어, 급하다. 좀 급하니까 좀 빨리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유. 여러분이 어 뜻대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줬다는 그런 게안 나와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시기가 지금 어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죠? 그럴 것 같아 어 본성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기다려 봐요. 어, 만약에 돈 같은 거 해달라 그러면, 어 해달라 그러면 해주지 말고 기다려 봐요. 안 해주면 얘, 얘 어디로 가냐 하면은, 어 다른 여자 돈 많은 여자 꼬시러 가. 어돈 많은 여자 꼬시러 가요. 어그 저기만 여러분 아니어도 얘 대안 있어. 어돈 많은 여자 꼬시러 가고 지금 얘 플랜을 갖다가 플랜. 어 플랜 B가 또 있어요. 어. 가장 어,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은 플랜 A였어. 어. 왜냐면은 어, 조금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넘어온 거예요. 야, 야 아무리 돈이 남아 돌아가도 너한테 이렇게 쓸 돈이 있겠니? 너 이거 돈 주면 어, 또술 마시고 기집질 하러 갈 거잖아. 여자 있잖아. 응. 어, 얘 여자 있어요. 음, 여러분이 안 주니까 어, 다른 사람한테 간다.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지금 그 얘가 플라이네 갖다 다 짜놨어, 응. 어. 다 짜고 이게 일단은 돈은 이렇게 이렇게 돌려 맞고 어. 아이이 이 집에가 진짜 와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잘해더만아 진짜 아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응. 어. 그데 얘가 근데 얘, 얘가 여러분들 못 내려놔요. 어, 못 내려놓고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하고 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어, 대화를 추라이하고 또요쪽에 가서 이쪽에 가서 완전히 알랑방구 껴. 어, 여기서 뻗고 뻗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어, 용돈을 여기서 받는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용돈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이 사람 정신 못 차렸어요 어. 정신 차리려면 조금 어 시간 걸리고 얘는 혼자서 어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 어. 자기 착각에 빠져 살고 누군가를 갖다가 그렇게 어 저기 뭐야 정성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음, 정성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 그거예요. 어. 오로지 그거예요. 오로지 저기만 어떻게 하면 어, 힘덜 들이고 살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제외 제외를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조금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뭐, 액션 같은 거 하지 말고. 어,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어떻게 되나?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어떻게 되나? 음,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어떻게 되나?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어떻게 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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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만 더 두, 두고 보면 그냥 얘가 알아서 어, 나가 떨어져요 어, 얘가 여러분이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걸안 해주면 이 사람이 딴 데로 가요 그것도 아주 빨리 후다닥 에이테아 소금 뿌려 야, 지가 소금 뿌려 지가 <웃음> 지가 소금 뿌리고 아 쓸데없는데 다 시간 낭비했네 그렇게 하고서 딴 데로 가고 어, 그쪽에 간 데서도 잘안돼 어, 왜냐면이 사람이 너무 급하거든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그 캐치하지 다 까요 다다 다. 이런 식으로 다 까여서 인생이 조금 꼬인다 라고 봐야 내버려 둬요 고생하게 얘는 고생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살면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어, 어쩌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든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사나. 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안 주면 진짜 후다닥 냉큼 딴데로 가버리고 그 딴데 간 데서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리 그런 식으로 게 얘가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나 싶어. 어. 떠돌이 생활을 한다뭐 떠돌이 생활 을 한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하는 게 주거지가 일단 있더라도 마음이 떠도는 거지. 어, 사냥감을 찾아서 어,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먹고서는 하이에나처럼 어, 그렇게 돌아다닌다. 어, 점점 아마 더 점점 더 어, 거짓말은 늘어갈 것이며 왜 상황은 악화되잖아. 지가 벌어서 뭔가를 갖다가 해내갈 생각은 안 하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고 보세요. 음, 두고 보시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음, 좀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음.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 말고, 그럼 새로운 인연이 나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나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나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나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나올까요? 음. 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잖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도 안 되나 본데 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음 이럴 때 그냥 한 템포 쉬어가요 응 음. 지금 운 자체가 이번 달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운인갑다. 어, 왜냐면 인류 원진이거든요. 원진이 들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럴 때 만약에 무리수를 주게 되면 은요돈 잃고 사람 있는 결, 결과를 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돈 주면 요 그거 들고 날라. 어. 전문용으로 발른다 그러지? 어, 발라요. 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 어, 그래, 어, 그래, 그렇게 옥석을 가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핑크공 자, <웃음>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음. 뭐지 이거?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은 성격 자체가 어. 밝으신 분 같은데? 음. 성격이 밝다 어.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어, 이 재회를 해야 되는지, 어, 어디 한번 보아요. 음, 여러분, 어, 저기, 막 여러분은 조금, 어, 상대방은, 어, 상대방은 조금, 어, 조금 뭐지? 어, 신중하게, 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접근한다. 어제 봅시다. 음. 신중하게 접근을 왜 이런 식으로 할까 뭐는그런디 봅시다. 에라 올레리오 어, 이거 이게 이게 뭐죠 신중하게 왜 접근을 이딴 식으로 하지? 음. 음,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이 사람의 진심이 어쩌면 이렇게 카드 4장에서 나왔냐 음. <웃음> 궁금하시죠 <웃음> 아, 지금 여러분이냐 어, 파랑새냐 노랑새냐 어. 그거 갖다가 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 내가 너한테로 갈, 갈까 아니면 제한테로 갈까 지금 그거 고심하고 앉아있네 이 양반은. 음둘다 놓기가 아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맞죠?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하고도 관계가 그닥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 사람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음, 이 사람하고 저기, 막, 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당시가 괜찮았었, 괜찮았었나? 음, 이 사람은 그래도, 어, 저기, 막, 얘가 지금,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아닌데, 그, 뭐랄까? 그, 이, 이 사람은요, 그런 성, 뭐지, 막 지르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그 사람 잘 써요. 그런데, 맞아요, 잘 쓰긴 써. 어, 쓰기는 쓰는데, 그것도 그거예요. 계산에 의한 거지. 어. 내가 이만큼 써, 쓰면 내가 이만큼을 받겠다 싶을 때는 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 버젯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뭐를 하나를 사줬다면, 어, 내가 사준 것만큼은 돌아온다라는 계산이 있을 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1 0 0만원짜리 사줬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1 0 0만원짜리를 사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해줬거나. 음, 그런 거지. 그럴 땐 써. 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쓴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금, 그, 뭐지? 그, 저기, 막, 고르고 있는, 어, A냐, B냐, 고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좀 돈을 쓴것 같네. 음. 돈을 썼어요, 그 사람한테는. 어 걔한테 조금 홀린 것 같아. 홀린, 어 홀린 기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썼다라고 나와요. 돈을 쓰고 그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돈 썼던 게뭐뭘활부로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갚는다거나 어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여자 뭐야 먹퇴한 거지 뭐지. 어 먹퇴한 거지. 어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봅시다. 어. 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음,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어, 좀 음, 자존심에 조금 거기 뭐지 스크라치도 좀 없지 않아요. 음. 자기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는 일이 딱딱딱딱 부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진진 진심이야.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 진짜 진심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이 여자한테 당했다는 거지 어. 당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우울하다 어.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어, 없지는 않다 라고 봐요 없지는 않다 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도 깊지는 않다 현재까지 지금 이 카드 뽑기 전까지 음. 야, 여러분을 마음에 염두는 해두고 있어요. 음, 염두는 해두고 있고, 어, 아, 맞아. 얘돈 얼마를 쓴 거야? 한번 얼마 썼는지 한번 알아, 알아, 알아볼 수 있나? <웃음> 와, 아니면 얘가 워낙 어, 그 계산적으로 돈을 쓰는 애기 때문에 어, 자기 생각에는 되게 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어, 남들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어. 어, 자기 기준에서 그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네. 어. 남들이 보면 야뭐 그거 뭐 그런 거 사줄 수도 있지 어 사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아닌 거지 얘한테는 뜯긴 거지 어 사기당한 걸 수도 있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런것 같아 이런 일을 당하면 진짜 바닥을 본다 그래야되나 어, 그런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 안받아주고 있는거 맞네 어, 안받아주고 있는거 맞고 얘는 음, 그런것 같아요 이, 이, 이, 이, 이, 이 전에 여자 어, A냐 B냐 했던 여러분들이 A고 얘가 B라고 쳤을 적에 B한테 당했던 생각도 있고 어, 그런것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표현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 자기 나름대로. 응. 그건 네 생각이고. 응. 그건 네 생각이고. 왜 여러분이 왜 고민을 하겠어?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어.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진심인지 왜 궁금하겠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딱 보니까 얘도 간보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항상 그래요. 의심이 돌때 어,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그거는 여러분들 초기 맞는 거야. 음. 얘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준 이 마음 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 이게 이게 진심 맞아? 어, 진심을 못 느낄 정도의 진심 이걸 줘놓고서 얘는 그게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뭘더 이상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자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도 횟가닥 횟가닥 하는 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땡겨오기도 힘들어요. 왠지 아서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어,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 불안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그래 와. 어야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또미지수예요음 그건 미지수야 왜냐면 얘가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니면 안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거든 음, 그렇잖아요 너 아니면 안돼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 어디 봅시다 음 되기는 될것 같은데 여기는 음, 여러분이 어, 결단을 내리시 아 뭔가 여러분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 망설인다 어, 음 그치 남자의 태도가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내릴 수 있도록 저걸 안 줘. 동기부여를 안 해. 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어. 이 사람이 올것 같아. 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사람이 다가온다. 여러분이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어. 조금만 기다리고 이 사람한테 그, 그 대신 여지는 조금씩은 비춰줘야 돼. 어, 애누리 없어 애누리 없이 되면 무슨 수로 와못 오지 어.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어디 보자 음.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될수 있다 어. 그, 그랬을 적에 여러분이 아, 고민은 하지만 어. 아이 카드를 뽑아야 돼? 음. 고민을 하는데, 아, 왜 됐다가, 어,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 말이, 여기서 좀 저, 저, 카드로 인해서 스토리가 바뀌는데이 어, 사람이 빠르게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지만, 어, 그 마음에, 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지, 어. 그니까, 완전히 100% 믿을 수가 없는 마음이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어 그러한 그 핑크빛 미래는 오직 이 사람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핑크빛 미래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부족했어 뭔가가 찝찝하다 어 맞아요 어 뭔가가 찝찝해요 음 여러분들이 너 아니어도 나는 어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차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카드 너무 클리어해서 더 이상 뽑을 길이 없다. 어. 이 4번 카드는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가올 때 깨끗하게 다가오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끝장을 내는 것 같아. 어. 막, 이렇게 막, 갈등하고, 막 재고, 막 이러는 게 여러분 눈에 다 보였다 이거지.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재고는 해요. 여러분들이 갈등은 해. 이 사람이 이제 다가오니까. 갈등은 하지만, 이 사람이 제시한 그 그런 그 말들이 어, 과연 이게 핑크빛일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재고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어, 이 상태로 있을래. 어, 지금이, 어,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프로포즈를 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나오네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의 진심이 어, 느껴지지 않아서 그니까 진심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지 어,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너하고 같이 갈수 있는데 어, 어, 그러니까 쌍방이 어, 원하는 그 레벨이 달랐던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요만큼을 주면서도 되게 많이 준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이, 이만큼 갖고 어디다가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 요만큼 갖고 딱 그런 거지 음 자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 자, 다음,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웃음> 제가 아, 어디 봅시다 음 혼자 계시고 있는 거 맞네 음, 혼자 있는 거 맞네요 음, 그리고 간간히 소식은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상대방의 소식 그쵸? 음, 아직까지는 딱히 오고 있진 않은데 올 마음은 있는 거 어디 한번 봅시다 올 마음은 있어요 그게 진심인지 어디 봅시다 음, 올 마음은 있다 음. 어디 오고 싶어 하는데 음. 그 마음이 진심일까? 제발 다섯 개 카드에서 한 번은 진심이 좀나와다오 음. 이,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음.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고 아직까지는 안 받아주고 계신 것 같다 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맞아 파랑새야 어, 문제가 있었고 근데 지금 카드 요만큼 있으니까 어떤 문제는 인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거긴 음, 음. 그냥 통칩시다. 어, 넘어갑시다. 문제가 있는 건 알아. 어, 우리가 어, 함, 다시 만나서 함께 간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 음. 그렇다 할지라도 음,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가볼까? 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해, 파랑새야. 음. 너랑, 떨어져 있으면서, 어, 떨어져 있으면서, 아니면 대면대면한 사이일 수도 있고, 어,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사이, 음, 떨어져 있으면서, 어, 나는, 음, 내가 잘할수 있을 거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음. 너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너만 나를 네가 나한테 전처럼 그렇게 대해 준다면 대해 준다면 음, 좋을 것같아라고 말을 해요 전처럼 나한테 대해 좋을 것같아라고 말은 해 일단은 어, 말은 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았나?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뭔 얘기를 했어. 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맡겠어요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 애매한 거잖아요. 그쵸? 음, 이 사람의 진심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어, 얘가 하는 말이 되게 번지러 하긴 한데 어, 어느 정도 집착도 있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집착에남 주기 싫은 어. 그 소유욕 같은 거지. 소유욕. 여러분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어. 음. 그러나 어, 한 번은 직구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이 카드를 받는지 알것 같아요. 어.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맞죠 음. 이말의 진심인지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어. 이 시끼가 그런 시기가 아닐진데 어. 근데 아직까지는 어. 이 사람이요 어.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헤어졌을 적에 아니면 어, 냉전 중이었을 적에 어. 음. 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그러는 거예요 어. 아 얘도 좀나왜 여러분들이 어, 망설이는지 이유를 알겠다 음. 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좀 내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딸기 와주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와주면 안 되냐? 어꼭어어 저기 뭐야 뭔가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고 들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제외를 하고 싶은데 왜 따져 따지기는 음 그냥 내 말에 그냥 순순히 들어주면 안 되니? 어. 이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앉아있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그러는 거야. 꼭 네가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뭘잘못 그런 걸 갖다가 따져야 되냐? 어. 이 사람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 그냥 힘들어도 한번 같이 가보자 는게너 그래. 아이 아, 사람은 잠깐 조금 더 조금 더 봅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게 왜 얘가 이렇게 어, 목소리를 높이는지 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이 남자는 그래도 사상껌껌 뭐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 어. 나는 그냥 어, 단순하게 너랑 그냥 다시 만나서 어, 새롭게 어, 과거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어, 과거 같은 거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렵지만 그냥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너는 뭐 거짓말이네 뭐네 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말을 하면 어, 내가 기분이 좋겠냐? 왜꼭 사람의 마음을 갖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나도 내 입장이 있는데 어, 너는 내 입장 같은 거내 기분 같은 거 생각이나 하고서 말을 하는 거냐라고 이게 서로 이게 지금 의견이 갖다가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감정만 어, 내세워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하고 그 이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때 그이 사람은 어, 사랑까지는 아니야. 어, 남자들 그런 거 있어요. 어, 그 바람기 없는 남자 없어요. 어. 그냥 자기만의 로맨스일 수 있을 때 가벼운 그런 로맨스일 수도 있는 거야 스쳐가는, 어, 스쳐가는 그거였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안 봐준 거지 음안 봐준 거야 이, 이 사람은 그래요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지 어 그, 저기 막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어, 그냥 과거 같은 거다 따지지 말고 그냥 갈 수도 있었잖냐. 근데 이 여러분들은 너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라는 거지. 음. 그 남자들이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어, 제가 이제 아는 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여자 경험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었어요. 근데 보통 어 없으면 한 10명 정도? 어 없으면 10명 정도고 보통 한2 30명 더 되는 애들도 많고 어,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어, 어 그리 뭐, 1년에 한두 명씩 사, 1년에 한 명씩 사겨도, 어, 20명은 내는 거지, 40살이면. 어,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명씩 사겨도. 거기 뭐,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좀 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럼, 어, 만약 연애를 그 길게 하는 경우 같아서 이미 결혼했겠지. 음. 근데 결혼 안 하고, 어, 30, 어, 후반이나 40, 중후반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한 3, 40명은 사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어,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 뭐지? 그, 그 과거나 여자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따지면, 어, 좀 그래.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 기다렸잖아. 어. 기다렸어, 기다렸으니까 이거 보겠지.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용서는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저기, 다가와도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어. 이 마음이 선뜻, 어. 그게 안 돼.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어. 저기, 막, 엔, 조금 다른, 음. 그, 좀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어. 조금 이렇게, 어. 융통성이 조금 적지 않나 싶어요. 음. 융통성이 적지 않나. 그래서 자꾸 과거의 얘기를 갖다가 들먹이고 들먹이고 하는데 그거 들먹여서 이 사람하고 정말 가고 싶다면 들먹이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어 그러잖아. 또 그러면 어떡하냐. 뭐 어, 그건 장담할 수 없지. 어 그럼 그, 그때 그 가서 생각해야지 뭐, 뭐, 뭐, 뭐하러 뭐뭐뭐 미리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는 재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계산하는 건데 다음번에 바람필 거 그러면은 뭐 아침 먹고서 저녁에 또 배고플 텐데 그건 어떡하냐 그 그러니까 저녁 메뉴 고민하는 거고 똑같아 점심도 먹기 전에 어 당장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엔 못 먹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점심부터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또 바람피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돼 어.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누굴 또 만났다고 치자고 어. 그럼 그 사람은 바람 안 핀다는 어. 확신 있어요? 음. 그냥 어느 정도 눈 감아줄 필요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 그 전에 그 사귀었던 그 사람 그렇게 진한 사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어 그냥 그 깊은 관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확대 해석한 어그렇게 없지 않아. 어 여기 어디에도 그 사람하고 막 진하게 갔었다는 카드 내용 안 보여요. 어아 저기 뭐야 저제그 리딩 다 봤으면은 진짜 심한 케이스 되게 많잖아. 아 그런데도 참 그런데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용서해 주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어 만약에 떠나가면 후회할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양자택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가도 후회할 자신이 없 후회 안할 자신이 있다면 그냥 떠나가게 냅두는 거고 이 사람이 떠나가면 후회하겠다 싶으면 그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또 바람피면 어떡해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 과거는 들먹이지 말아야 돼 지나간 거는 덮어둘 줄도 알아야 돼요 그 꼬치꼬치 깨내 갖고 뭐 어쩌겠다는 건데 잘하자고 자라, 만났는데 그 꼬치꼬치 따지면 이렇게 잘하겠다는 건가 잡아놓고 저기 막목목목 목, 목 조르겠다는 거지 그치잖아요 어. 제가 어지간하면 어 저긴데 지금 이 파랑새 분들의 그 상대방 분들은 어 그냥 좀 친절해 친절해서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짓은 아니야 어, 심각한 짓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 너무 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고민하지 말아라. 어.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음, 이 카드 말고 어, 이 카드 말고 다른 카드로 한번 뽑아봐요. 음. 어,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받아주면 받아주면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음. 다주면 어떻게? 음. 받아주고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과거를 자꾸 생각하네. 음. 과거를 생각하고, 그런 거지. 어, 얘가 나랑, 어, 나랑 헤어졌을 적에, 어, 혹시, 어, 혹, 자꾸 의심을 한다? 어, 자꾸 의심을 한다? 어, 의심을 하고, 음, 어, 그래 의심을 하면서도, 음, 이 생각 끊이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야.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어, 좋았던 시절이 있고,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의심가는 부분. 어, 어, 이 좋았던 시절, 이, 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꾸, 어, 의심을 하는 거야. 이 마음이 계속 돌아, 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근데 얘가 혹시 이런, 이런 거 아니야? 좋았던 시절로 도가, 돌아가고 싶고,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굴러간다. 제재를 음.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어, 이 둘의 관계가 행복할까 이거지. 어, 그러니까 과거는 지우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 카드를 더 뽑지 않아도 엔딩이 보이잖아. 어,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지금 이, 이 사람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음, 있는 것 같아. 어. 어. 그런데도 자꾸 찝찝한 것들이 내가 행복한 어,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섞여 가지고 막막 같이 막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소리를 내면서 막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세탁기 안에 빨래할 때뭐 운동화나 이런 거 가, 가방 넣으면 이렇게 막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그게 세탁기 통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 빨래 빨면서. 그런 소리가 나 안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음. 내가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가 가여기참 좋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제외를할것 같네.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엔, 열린 엔딩으로 뒀어요. 열린 결말. 어. 왜냐하면 이 결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달린 것 같고 내가 여기서 결말을 뽑아주면은 음,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가 뽑은 공이 없어 음, 여기서는 열린 결말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건 노력해 남아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둘이 같이 음, 저기만 어깨 도닥이면서 어, 서로 어, 부족한 점 감싸주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뵈요. 여러분 안녕!